안녕하세요. 박주민입니다. 10월에는 다른 때보다 더욱 부지런하게 움직여야만 했던 달이었습니다. 우선은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저는 법사위 소속이라서 20여일 동안 법무부, 법원, 검찰, 감사원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몇 가지 성과들도 있었어요.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후속작업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갤러비 조사한 국정감사 주목받는 기원 1등을 도 준비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가는 주민의 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평의 각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주요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고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각 동네마다 중요한 것, 필요한 것들이 많이 다르구나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허투루 흘리지 않고 꼼꼼히 신기했습니다 감사원 국정감사 중에 시간을 내서 서울시청을 찾아간 적도 있어요. 혁신파크에 들어설 시설들에 대해서 서울시혁신기획관과 회의를 가졌는데요. 그 다음엔 또 여성정책실을 찾아가서 은평구 아동복지정책 그리고 응암녹본동지역의 중학교 신설 관련된 논의를 나눴습니다 우리 은평을 더욱 풍성하고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힘을 합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이면 저희 은평사무실은 북적북적합니다. 주민함께 아카데미 7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강사진이 매우 훌륭해서 정말 많이들 찾아주고 계세요. 앞으로 3개가 남았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민분들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여러 행사들인데요. 청명한 가을 날씨에 각종 체육대회, 야유회, 마을 축제들이 열렸습니다. 어느 때보다 부지런했던 그리고 바빴던 10월 저의 은평활동 함께 보실래요?